사ว디สดี제ค사ั디สวัสดีครับผม 동인 카사ว디สดี 의영 카사วัสด 하늘 카사ว디สดีครับผม 수현 카สวัส카우 yeah when you t 신 거예요? 어, 저희가 이번에 태국에 어, 3년 만에 다시 재 방문을 했는데, 어, 저희가 미디어 투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내일 7일날 저희가 MBK 센터에서 어, 팬미팅을 하는데, 우리 태국에 계신 그레이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셔서 저희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เขาไม่ได้มาบนใคอ่ะค่ะดีแล้วแล้วก็เดี๋ยววันนี้่ะเขาจะมีแฟนมีติ้งีแฟนมีติ้งที่ที่เอ็มีซึ่งการมาถ่ายทที่วัอรในวันนี้ค่ะก็มาถ่ายทเป็นปเชียล 네 너무 어 저기 사진도 너무 많이 찍고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또 어, 포토북 음, 네, 네, 음. 촬영을 또 했는데 네, 너무 기분 좋게 했습니다. so im a 워이마 그가 말한 그순한가 타이도 이번에 많이 먹게 됐고 네. 어 어제 저희가 포카퐁 거리 아즐가 먹었는데 어제 처음 먹었어요 정말 그 태국의 색다르고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많이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ไปแล้วค่ะ ได้ทาน, ได้ทานไได้ทานไ ม아 네. 어, 정말 오랜만에 태국저희가 다시 찾았는데 어, 사실 어, 걱정에앞서기보다는 기대를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시 어, 익숙해지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였다 라고 느껴졌던 게 오자마자 저희를 또반겨주신던 팬분들 통해서 저희가 아 우리가 태국에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 여기 있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다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니앙 그는 면이 그는 면에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I'm a family. I'm a 어, 저 멤버들끼리 다 같이 어, 예전에 저희가 그 사원을 갔었는데 거기를 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찮게 왔는데 바로 여기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사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일단 어, 여기를 제외하고 가보고 싶은 곳은 저는 가우산로드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를 ก็ท 느껴 보고 싶어. คือเขาอ่ะพูดบ่อยว่าคือครั้งที่แล้วที่มา่ะคือเหมือนว่าเขานั่งค่ะนั่งเรือแล้วก็เห็นวัดเต็มเลยคือเขาก็อยากมาวัมาก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า니아่ 아니, 아ม 아니, 아니, 아니, 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า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아, 네,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나온 곡이 터치 바이 터치라는 곡이고요. 이제 저희가 또곧 있으면은 7월달에 또 컴백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를 찍고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7월쯤 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것같습니는에서 <목소리>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고고 <웃음> 예? 마. 나라, 나라, 예, <웃음> <콩크>. <웃음> 나라, 이어 때, 홈마쿠니토, 홈마쿠니토, 홈마라쿤카 홈마쿠니토, 토홈마쿠니토토 한번더한분더 그리고 모두 한명씩 한명씩 네. 한 명씩 한번씩 해줘 한 명씩 해달라고? 이령아 저도? 어... 그거 배웠는데? 아... 아닌데? 그잉타이후잉이소이 막막! 네! 고맙씩 해주세요 하늘씨 가려씨 낭낙 쭉쭉 나시씨다원 뭐.. 이 보이 어 이제 했던 거 했던 뭐. 했던 거 겁나 큰탑동이씨따무따미이 아타모타미 어 했어요. 안 아, 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마지막으로 3만 다가옵니다. 네 태국에 계신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날만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지금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죠 7일 MBK센터에서 우리 최종 날씨 만큼 뜨거운 그런 콘서트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덤바, 덤바, 덤바. 덤바.